심각하는 생활 생각입니다 <놀린> <놀린> 오스으로지나쳐서나 <오수구로 진학하거나> 안됩니다 <놀린>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, 올해 마지막 스키장을 일하러 왔는데 눈이 엄청 너무 내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내려. 그래가지고 눈을 엄청 맞았어요 이럴 때눈 많이 보지 언제 보겠어요 저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낭만이라는 심장이 죽어버려가지고 이런 걸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나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다. 집에 좀가좀 아니 저녁인데도 뻔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집에도 안 가나봐요 추워 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숙소에서 음. 따뜻하게 지졌습니다 좀 그만 와. 좀 그만 와.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. 미쳤어 정말 미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마지막 스키장이니까 뭐 썰매라도 타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탔습니다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스키장 한바퀴 돌아보고 이제 한 1년정도 안올 스키장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담아놨어요 온김에 또 혼자 사진도 찍었어요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<웃음>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키장을 마무리 해갑니다 보시면은 그 저번에 왔을때 었 고드름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끊어졌다가 굵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해서 다시 서울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자마자 이기욱이랑 술 한잔 했어요 <웃음> 이기욱이 오랜만에 탈출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보이네요 그고 오랜만에 이기욱이랑 사진도 한장 박아놨습니다 오늘 만먹고 끝날줄 알았는데 또 이기욱이랑 만나가지고 냉삼을 먹었어요 이기욱이 촌놈이라서 냉삼을 한번도 안먹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청계천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청계천 물이 맑아졌어요 네.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. 봐봐요 청계천 물이 엄청 깨끗해졌죠 코로나라서 이런 자연이 보호되는 건 좋은데, 이런 또 답답한 거는 또 아쉽네요. 그래가지고 날씨가 춥길래 든든한 바밥 방과를 때렸습니다. 나이라 이상하게 강아지들은 저만 보면 좋아하는데 얘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주수회전 극장판이 개봉했다길래 또 가서 봐줬죠 코로나만 없었으면 도쿄로 날아가가지고 극장에서 크리스마스 날 바로 봤을텐데 아쉬워서 지금 봤습니다 이게 극장 관람했다고 포스터 특전도 주고 좋더라고요 또 일을 나와서 중국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아주 먹을 걸 많이 주더라고 여기 맘에 들었습니다 허경영이 도료를 점령하고 저렇게 불법 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떠서 난리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, 네 돈까스랑 예, 네 이거 뭐냐, 이거, 예, 네그 음식을 또 먹었는데, 이것도 맛있었어요. 네 한번더 가볼만 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가 끝났고요. 날씨가 좋아서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, 지금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네 오미크론에 걸려서 확진이 떴는데요. 지금 목소리도 이상하죠. 네. 조만간에 예, 확진자 브이로그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안녕.